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경모 프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았던 배, 복근을 이용해서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거리를 늘리는 방법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클럽을 던져주는 것을 좀더 과감하게 할 수도 있고요. 지면발력을 더 강하게 써줄 수도 있고요. 혹은 몸의 회전 속도를 더 빠르게 가져갈 수도 있고요 혹은 스윙의 아크를 더 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비거리를 늘려주는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부분이 바로 배입니다 이 배만 잘 사용하게 되더라도 스윙 아크도 넓어지고 회전 양도 많아지고 회전의 속도까지 빨라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드라이버와 아이언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갈때 클럽이 뒤쪽으로 가면서 몸을 회전시켜 줄때 우리가 아무리 왼다리를 강하게 잡아주고 양다리에 힘을 주고 버텨주고 어깨만 회전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배가 공쪽으로 같이 움직이게 되면 지금처럼 클럽과 몸은 굉장히 좁아지게 되죠. 이러면 자연스럽게 스윙 아크도 줄어들게 되고 몸이 뒤집히는 리버스 피벗 동작도 굉장히 쉽게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백스윙 때 회전량도 줄어들게 되죠. 클럽이 출발을 하고 상체가 회전을 할때 우리의 배는 공에서 약간 멀어지게 배를 숨겨주면서 복근에 힘을 주면서 상체를 아주 약간 웅크려주게 된다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과 클럽은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정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몸의 좌우 이동 없이 축을 정확히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올라갈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된다면 백스윙 탑에 올라갈 때도 지금처럼 클럽과 땅과의 사이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딸려갔을 때 막혀있던 공간이 배를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숨겨주면서 백스윙을 가게 되면 공간이 굉장히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넓은 공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냐? 끌어내리는 거죠 막혀져 있는 공간에서 짧게 끌어내리는 것보다 뚫려져 있는 많아진 공간에서 깊게 끌어내리는 게 깊게 던져주는 게 당연히 클럽 스피드를 살리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회전력이 많아지니까 다운스윙 때 회전 속도도 빨라질 수 있게 되겠고요 우리가 다운스윙에서도 몸을 회전을 시키다 보니까 이 배가 앞쪽으로 나가면서 체중이 발가락 쪽으로 실리면서 회전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열심히 백스윙 때 만들어놨던 공간이 다시 막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클럽이 들어오면서 지금처럼 몸에 붙게 되고 배치기가 일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임팩트 때 정확한 힘을 사용할 을 수가 없게 되죠 혹은 힘을 많이 쓰고자 차가 바깥쪽에서 들어오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거리의 손해, 방향의 손해를 굉장히 쉽게 입게 됩니다 자 그럼 다운스윙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백스윙 때 배에 힘을 주면서 공과 가까워지지 않게 공과의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게 몸을 웅크리듯이 갔으면 은 다운스윙 시에는 이 배에 강하게 힘을 주면서 몸을 아주 약간 웅크려주게 됩니다. 이러면 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골반은 몸이 웅크려지면서 배가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원래 위치로 돌아오려고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운스윙 시에도 훨씬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고 몸의 회전의 출발을 굉장히 쉽게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럼 이 공간으로 클럽을 던져주면서 배가 출발시켜준 골반을 마저 회전을 시켜준다면은 전보다는 훨씬 더 빠른 스피드로 클럽을 휘두를 수가 있게 되겠죠. 백스윙 때 배가 딸려가지 않게 힘을 주고 잡아 놓은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 클럽을 아래쪽 던져주면서 배에 힘을 강력하게 주시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전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클럽이 들어오는 길 또한 굉장히 올바른 길로 내려올 수가 있게 도와주게 되죠. 왜? 막히는 부분이 사라져주니까 팔과 클럽은 내가 올라갔던 길 그대로 내려오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배가 웅크려들면서 공과의 간격도 멀어지면서 스윙의 아크, 원심력의 크기도 한 최대한으로 쓸 수가 있게 될수 있죠 이렇게 된다면 다운스윙 때 만들어놨던 큰 공간으로 다운스윙 때 만들었던 허리의 회전의 속도로 깊게 뻗어지는 파, 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팔로스로쪽 공간도 굉장히 넓어지게 발생을 하게 되면서 곧고 길게 뻗어지는 팔로스로 낮게 뻗어지는 팔로스루를 쉽게 만들어내면서 공에 좀더 많은 힘을 그리고 더 보기 좋은 동작까지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동작을 그대로 드라이버에서 보게 된다면 백스윙 시에 우리가 배를 잡아주지 않게 되고 몸과 함께 같이 회전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 전체가 딸려가게 되면서 헤드 자체는 공에서 굉장히 멀어지게 되지만 몸과 클럽과의 간격은 좁기 때문에 내 구심점에서 클럽 헤드의 간격은 좁기 때문에 원심력을 크게 발생할 을 수가 없게 됩니다. 클럽이 타겟에서 반대쪽으로 가는 것과 별개로 배는 자기 의 위치를 최대한 지켜주고 공과의 간격을 지켜주면서 백스윙 그러면은 넓은 공간, 배, 내 스윙의 구심점과 클럽헤드간의 충분한 거리 그로 인해 만들어지는 더큰 원심력 자그 상태에서 똑같이 다운스윙 때 클럽을 아래쪽으로 던져주면서 내 배를 이용해서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지 못하게 배를 이용해서 회전의 시작을 만들어 주게 된다면 은 지금처럼 더 빠른 속도의 다운스윙이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아이언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 곧고 긴 팔로스루도 굉장히 수월하게 나오게 되고요. 구질 또한 굉장히 이쁘게 나오게 됩니다. 거리도 마찬가지로 쉽게 나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을 멀리 치고 싶을 때, 클럽 스피드를 늘리고 싶을 때, 거리를 늘리고 싶을 때, 단순히 회전의 속도를, 단순히 클럽을 던지는 것을, 단순히 힘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평소에 신경 쓰지 않았던 배만 잘 사용해 주어도 내가 원하는 모든 바를 손쉽게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아이언과 드라이버, 배를 이용해서 거리를 늘리는 클럽 스피드를 상승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던 범스 골프, 이경원 프로였습니다.